달서구 신축상가주택은 남구보다 평균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140평에 48억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서구 주택 신축상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달서구가 남구 수준구보다는 월등하게 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신축위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상인동에 대지평수가 36평. 예. 단올림하면 37평이죠. 7평에 11억. 상세 보기로 들어가면, 평당가가 3천입니다. 그래도 남구보다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저도 뭐 놀리지만은,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건축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팔리기도 팔립니다. 청년동, 마찬가지 대지평수가 지금 보게 되면은 76.7평에 19억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어 평당가는 2470만원 정도 되고요. 수익률은 2.5% 그리고 마찬가지 상인동이 22년 신축건축으로 되었는 4천 건물을 보게 되면 지금 은 평당가는 2390만원 난구보다는 좀 저렴하다 하는게 확인이 되죠. 난구를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평당가는 약 2500,600 정도 되는데 처음에 얘기 들었는 뭐 평수의 36평은 사실 평수 대비 가격이 뭐 조금 높은 편이죠. 평당가로 따져보면 그리고 마찬가지 다시 삼인동뭐 19억 9천 거의 20억 돈인데 평당가로 따져보면 이거는 조금 높습니다. 당 3,5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여기도 지도까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19억이든 20억이든 거의 2면도로 8m에서 6m, 10m 넓은 곳은 10m 그리고 그 다음에 평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 상인동에 좀 많이 지었네요. 상인동에 지금 14,5천 억 평당가는 2,600만원 남구를 한번 보고 나서 그런지 달서구를 보고 보니까 고보 뭐 가격은 남구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그 이게 보이시는란가 모르겠는데요. 앞에 나오는 게 중공연도입니다. 중공연도고 그리고 평단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죽전동, 수성동에 보게 되면은 20억. 평균 대지 평수는 80평이에요. 경남가로 보게 되면 2,490만, 기본적으로 다 4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1년도로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대곡동 14억, 대지평수 보게 되면 70평, 경남가로 보게 되면 1,900만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금액대가 신축, 거의 22년도 신축들은 2,500에서 3,000 정도의 경단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21년도로 내려가거나 20년도로 내려가도 가격대가 또 높은 것들은 높, 높습니다. 자여기 지금 보이시는건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최근 중공일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세금 확인이나 아니면 매매가 높은 순으로 보게 되면 또 가격대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 111억 나오죠. 94년도 건물인데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대도로변이 아니에요. 대도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인데 일단 평수가 120평, 120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는 3 0 건물로 해서 111억, 팔고 싶은 금액이야 얼마든지 높여서 얘기를 하면 다 올려놓는 거니까 평당가는 4,900만 원입니다. 예전 거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제가 수성구, 남구, 뭐, 달서구 할것 없이 보면은 대도로변에 가격대가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들도 많죠 그리고 마찬가지 월성동에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이면도 이면도로에 48억 평당가로 따지보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는 140평 평수가 조금 넓은 편이죠. 넓은 편이라도 사실 이면도로에 48억 거의 50억 돈인데 만만치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진천동 대지 평수 보게 되면 137평 41억 평당가로 보게 되면은 2,900만 이게 신축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 보시면 여기 중공연도인데요. 중공연도로 해서 나와 있는 상가 건물이나 주택들 원룸 다가구 개념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마찬가지 대곡동 대곡동의 35억을 보게 되면. 상세 보기에서 평당가는 1 7 0 0만 35억인데도 불구하고 평당가는 따져보면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평수가 조금 넓어서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만큼 돈을 주고 이렇게 또 평수 큰 거는 별로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 정도 평, 큰 평수보다는 차라리 이 돈이면 대도로변을 구입하겠다 하는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청연동 마찬가지 지금 32억. 다음으로 어,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지금 99평에 3,200만원 근데 이게 신축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제가 신축건물을 먼저 보여드렸고 지금 은 매매가 높은 순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14년도, 뭐 98년도에도 그리고 2019년도에도, 94년도에도 건축이 된 건물들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럼 거꾸로 보게 되면은 신축건물이 가격이 더싼게 되죠. 호산동 31억.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도 되도록에는 아니면 2면도로인데 평당으로 따져보게 되면 은 지금 134평에 평당 2300만. 우측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들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청수도 3000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용산동 안 보게 되면 용산동의 가격이 30억이죠. 30억의 대지평수가 102평, 평당가는 2900만원. 이거 뭐 저도 사실 뭐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한번 보는데, 이게 뭐 따져보면 구축이 신축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들이 많고요. 택도 아닌 금액들도 엄청나게 좀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경우는 감산동 27억 평당 5500만원. 건축은 21년도 건축이 됐고, 물론 땅값을 많이 주면 가격대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우측 뭐 18년, 17년도 건물들도 저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이제 마찬가지 두리동 26억 샀지만, 지금 평당으로 100평이죠. 평수가 대부분 좀 커요. 평당으로 따지면 2,400만. 그리고 그 밑에 25억 상인동입니다. 상인동 마찬가지, 대지평수는 70평, 70평에 25억. 평당을 보게 되면은, 3,500. 아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건축은 사실 뭐 신축 개념도 아니에요. 예, 그대로 보시게 되면 19년도에 건축했고, 여기는 16년도에 건축했는 2 5 그리고 뭐 성년도. 여기는 이제 신축 21년도네요. 14억인데, 대지평수는 62평. 62평에 평당으로 빠지면 3,80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들입니다. 물론 수성구가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만촌동, 범어동 대도로변을 제외하고 이면도로의 만촌동, 범어동을 제외하면 실제 뭐 보신 바대로 남구가 가장 또뭐 가격이 높은 편이고 수성구도 뭐 사실 이제 그 평준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남구나 달수구나 그리고 이런 매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접수가 돼서 또 부동산에서 이런 걸 보고 그대로. 광고에 다 올리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제 또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모든 매물들이 실제 뭐 이런 유료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도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상인동 23번 거의 잡으면 지금 원는 건물 다가오 주택 건물들 상가 건물들이 20억이 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평수 89평에 평당가 지금 보게 되면 2,500만. 그리고 뭐, 장기동 23억. 거의 20억 되죠. 상세부위로 평당가를 보게 되면 2100만원. 마무시합니다 근데 이런 건물들이 결국은 안 팔리고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건물들이 앱은 많이 팔렸습니다. 이건 2013년도죠. 그렇다고 뭐 예전 건물, 신축 건물들이 지금 무조건 비싸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들을 이래 보게 되면 뭐 20억, 21억. 달서구도 거의 2 0억대 건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달서구 자체가 땅이 넘기 때문에 매물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나마 신축을 다시 거꾸로 보게 되면 신축으로 되죠. 신축의 대지평수 56평에 19억 9천만 그리고 평당가는 3 5 0 0만 신축치고 기본적으로 2,500에서 거래가 되던 것들이 지금 가격대가 계속 올라서 3,700, 3,50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 15년도에 건축됐고, 18년도에, 14년도에 건축됐는, 마찬가지, 다가오주택 원룸 건물들도 20억씩. 평당가를 보겠습니다. 평당가 2,400만. 예, 준신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전 건물들인데, 거의 20억 되고, 평당가는 2,200만. 만만한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수성구에, 실제 보게 되면, 은 뭐, 1,600, 1,700, 많의 원룸 건물들, 지금 뭐 나와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은 차라리 그런 건물들이 가격이 더 저렴하다. 말이 좋아 이제 뭐 수승구가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재개발 여파로 지금 뭐 달서구든 남구든 뭐 남구도 보셨겠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가격대가. 일단은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니면 지금 예전 뭐 오래된 원룸 건물이나 주택들도 가격대가 엄청나게 높다. 이것을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다음은, 뭐, 중구, 그리고 동구. 동구가 지금 보면 가장 저렴한 편인데, 중구든 북구든, 동구든 같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